언니, 박씨가 세명이 모임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박박박 괜찮지 않아요? 박씨가 세명인게 딱 눈에 띄고 3박, 3박자 3박자보다는 박박박이 좋지 않을까? 언니네 문파 이름처럼 핫타게 가고파 우리 문파 이름이 게임에선 핫타치지만 현실에선 일진이 나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핫타치 어쩌고의 꽃임. 그러면은 그 이름에다가 핫타치라는게 들어가야겠네 이타치, 이타치, 그리고 박타치 <웃음> 어... 당당한 박, 박타치들 정정당당한 박타치들 <웃음> 이거 꼭 그거 같다 게임하고 나서 무슨 케이스 클리어하고 나면은 저거 뭐지? 칭호 같은 거 있잖아요 1박은 외롭지만 3박은 하타치라도 즐거워 아! 저거! 저거다! 어? 저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축하드립니다 좋은 이름 건져가셨네요 근데 좀 길다. 요즘에는 긴게 유행이래요. 늦은 밤 너의 집앞 골목길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가을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우리 사랑했던 추억을 아직 잊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요새는 제목들도 길게. 나도 이름을 길게 바꿀까? 윰댕 말고 뭔가 좀더긴 이름. 유르르르르 유르 윰댕 유르유르 댕. 잘때 없을 것 같은 핑신 섹시로. 핑신 섹시가 아니라 핑신 새끼예요. 아, 인사할 때 그래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핑크 여신, 섹시, 귀여이 핑신 새끼입니다. 너 유튜브 누구봐? 나 핑신 새끼. 뭐? 무슨 새끼? 핑신새끼 어? 자네 뭐 보나? 저야핑신새끼야 뭐? 핑신새끼 대두님이 물어보면 엄청 당황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대두님이 지어준 거예요 제가 워낙 핑크색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핑, 핑크 여신을 붙인 거고 원래 새끼는 대두님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에요 섹시 귀요미 그래서 저보고 맨날 우리 아내는 새끼예요 뭐 섹시하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맨날 새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청주 분들이 핑크 여신 붙여서 핑신 새끼가 됐지. 핑신 새끼.